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아, 저는 사회학 전공자이고 청년정책을 연구하고 있는 아, 김병권입니다. 아, 이렇게 만나 뵈서 반갑고요. 오늘은 여러분들과 불평등 사회에서 청년들이 어떤 상황에 처해 있고 어떻게 그 불평등을 함께 해결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의견을 같이 공유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불평등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나요? 음, 10년 전에 미국에서 불평등과 관련된 광범한 조사를 했습니다 세 가지 질문을 했습니다 첫 번째는 불평등을 우리가 완전한 평등 사회를 생각하지 않는 한 불평등을 어느 정도 인정하는데 어, 우리가 인정할 만한 이상적인 불평등 정도가 얼마나 되는가 이거를 질문 했던 거죠 그 질문의 결과는 여기 그림과 같습니다 어, 왼쪽이 저소득층이고 오른쪽이 고소득층인데 어, 이렇게 약간 완만하게 올라가죠 초록색 그래프로 되어 있는 정도의 불평등은 우리가 참을만하다, 아, 인정할만하다 이렇게 대답을 했다는 거죠 자, 이거는 이제 사람들이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불평등 정도고요 그러면 어, 실제로는 어떻다고 생각하는지 두 번째 질문을 했습니다 두 번째, 이상적인 것과 달리 실제 불평등은 얼마나 더, 조금 더 크겠죠? 어, 질문을 했는데 그래프처럼 나왔습니다 아까보다는 훨씬 더 어, 가파르죠 특히 고소득층으로 갈수록 그래프가 굉장히 가파르게 되어 있습니다 저게 가파를수록 불평등한 거니까요 이제 저 정도가 현실적일 거다 그러니까 이상과 현실 사이에 상당히 갭이 있죠 근데 이것도 실제가 그렇다는 게 아니라 실제는 어떨 것인지에 대한 생각을 물어본 거고요 그러면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과 진짜 객관적인 데이터가 보여주는 것은 어떻게 다를까요? 세 번째 파워포인트로 그릴 수가 없을 정도로 상위 1% 가면 엄청나게 높은 그래프의 각파른 곡선이 나오게 됩니다. 반면에 왼쪽의 저소득층 쪽은 뭐 거의 중간 정도까지는 자산 소유 정도가 거의 바닥을 깔 정도로 낮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제 불평등 문제를 심각한 사회적인 문제로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어 여러분들이나 이제 저나 이 문제를 가지고 씨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요. 아 어, 얼마 전까지만 해도 아 어,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아 어, 이제 경제가 우리나라가 70년 최근 한 70년 동안 아 어, 이제 2차 세계 대전 후에 경제가 엄청나게 빨리 성장한 거 여러분 많이 들으셨죠? 아 어, 2차 세계 대전 직전 직후까지만 해도 한국은 전세계 200개 나라 중에 가장 못사는 후진국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후진국에서 지금은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세계가 인정하는 선진국이 됐거든요. 근데 세계적인 후진국, 식민지 후진국에서 선진국이 된 거의 유일한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자, 여, 저 그림 보이시나요? 저 그림은 이제 현수교죠. 저게 미국 기준으로 지난 그 100년 동안에 소득 분포의 변화. 사, 상위 뭐 1% 또는 10%가 차지하는 소득 분포의 변화인데요. 저 현수고의 줄이 위쪽으로 올라가면 불평등이 높은 거고요. 내려가면 불평등이 낮은 겁니다. 저 왼쪽에 이제 기둥이 있죠? 저 기둥이 이제 불평등이 제일 높았을 텐데 저게 1929년 대공황 직전에 저까지 올라갑니다. 그러다가 대공황이 터져 버리죠. 그리고 이차 세전이 내려가면서 저 가운데 쪽으로 쭉 내려가죠. 저게 파지는 쪽이 이제 불평등이 낮아지는 거. 예요 저 제일 낮아졌을 때그 사이먼 구치네츠가 아, 선진국이 되면 이렇게 낮아지는구나 이렇게 생각했던 거죠. 근데 최근에 한 4,50년 동안 현수교 쪽으로 올라가고 있잖아요. 불평등이 선진국에서, 아, 모든 세계 거의 모든 나라에서 올라가기 시작해서 저, 두, 저 오른쪽에 있는 기둥이 바로 2008년도 세계 금융위기가 터졌을 때 불평등 정도입니다. 선진국이 돼도 노력하지 않고 그냥 내버려둔다고 해서 불평등이 줄어드는 건 아니다. 아, 근데 이제 하나 여기서 더, 아 어,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건, 저 왼쪽에 현수교는 1929년도 대공황이 터지고 나서 밑으로 내려가잖아요. 불평등이 완화되죠. 대공황 이후에. 근데 오른쪽에 현수교, 2008년도가 오른쪽에 현수교의 기둥인데, 그 후에 저게 내려가는 게 아니라 계속 유지되거나 불행하게도 지금까지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평등이 해결이 안 되고 있, 있는 거죠. 자, 이렇게 사회적으로 불평등이 심각하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청년들이 어떤 영향을 받는지 사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첫 번째가 이 그림인데요 여기 보시면 오른쪽이 이제 고소득층 왼쪽이 저소득층이잖아요 하버드대학의 진학이 엄마 아빠 소득이 상 20%에 속하는 부모의 아이들이 대부분 하버드대학에 간 그림으로 아주 선명하게 나오죠 이렇게 부모의 소득이 아이들의 학교를 결정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이거는 하버드대학이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모습을 보입니다 이제이 그림은 소득을 10분위로 오른쪽 갈수록 고소득입니다 고소득 계층에 있는 부모들을 둔 아이들이 더 유명한 대학의 스카이 대학에 가는 걸로 나와 있죠 한국도 다르지 않습니다 이렇게 불평등이 심화되면 학생들이 좋은 대학에 갈 근거가 부모의 소득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어 최 얼마 전에 미국에서 굉장히 재밌는 통계를 어 어느 그채 채티라고 하는 경제학자가 발표했는데요. 저 그림은 고소득 부모의 아이들이 어, 발명가나 이런 어, 창의적인 과학 기술에 종사할 가능성이 중위 이하 부모 아이들보다 약열배 정도 더 높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난한 집 아이들이 창의성이 원래부터 유전적으로 아, 모자라서 그럴까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더 많이 고소득 부모들이 아이들의 기회들을 개발할 수 있는 소득과 자산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됐다는 거죠. 이 보고서의 마지막 결론은 뭐였냐면 만약에 우리가 부모의 소득이 평등하고 어, 그 다음에 젠더 차별이나 인종차별이나 이런 거 없이 어, 모두에게 똑같은 기회가 주어지면 지금 미국이 어, 이루고 있는 기술 혁신의 4배 정도를 더 어, 이룰 수 있는데, 이런 차별들이나 불평등 때문에 누구에게는 그런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다. 이게 이제 이 보고서의 결론이었습니다. 아, 이맘때만 되면, 아, 새 전망과 관련된 책들이 엄청나게 쏟아져 나오죠. 어, 무슨 뭐, 새 무슨 트렌드, 뭐, 새 무슨 전망, 이런 트렌드, 그 이야기들이 쏟아져 나오는데, 누리엘 루비니 교수라고 경제학자인데 2008년도에 경, 금융위기를 예측했던 사람으로 이제 워낙 유명세를 날렸는데 최근에 책한 권을 썼습니다. 이 책에서는 10대 거대 위협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이제까지는 그래도 호시절이었다. 아, 내년부터는 굉장히 어려운 시절이 올 거다. 이제 이런 듣기 안 좋은 전망들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아, 여러분들은 그런 의문을 가질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불평등이 심하고 그 결과로 아, 상당히 아, 부정적인 사회적으로 부정적인 그 현상들이 만들어지고 그게 심지어는 청년들한테도 영향을 미치는데. 왜 사회는 왜 사회는 그걸 해결하지 않고 방치하는가? 뭐 이제 이런 질문을 해볼만하잖아요. 거기에 대한 가장 간단한 답은 이렇습니다. 불평등하다는 거, 그 소득이 됐든 자산이 됐든 서로 격차가 난다는 건 서로 능력의 차이가 나니까. 다시 말하면 불평등을 해결하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는 능력주의 때문이다. 이제 우리가 이렇게 바로 들어가 볼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능력주의가 그러면 아 어, 되게 공정한 거냐 아 능력은 사실은 굉장히 다양한 능력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들 능력을 능력주의다 그러면 능력은 첫 번째는 태, 태어나든지 유지, 유전적으로 두 번째는 개인적으로 엄청나게 다른 사람들보다 노력하든지 이런 태어난 재능과 아 태어난 후에 했던 노력의 합을 능력이라고 생각하기 쉬운데요. 아 요즘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아, 느끼시겠지만 능력은 보기에 따라서는 부모에 의해서 만들어질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태어난 이후부터 부모가 어마어마한 돈을 쏟아 부어서 아이를 교육시키고 가회시키고 아, 심지어는 뭐 진학 컨설팅도 받고 이래서 최대한의 자신의 능력을 개발시킬 수가 있는 반면에 어떤 어, 가정의 그 학생들은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 거죠 야, 요즘, 요즘 사회는 그래서 능력이 태어, 갖고 태어나거나 개인의 어, 노력으로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부모에게서 만들어질 수도 있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어, 그런 사회가 된 거죠 그림은 이런 거죠 어떤 아이는 어떤 청년은 어, 부모가 릴레이 경주 같은 거라서 부모가 거의 결승 지점까지 와 가지고 바통을 넘겨주고 어떤 아이는 부모가 맨 뒤에서 바턴을 남겨줘서 아이들 입장에서 볼 때는 이게 공정한 게임이 아니라 출발선이 전혀 다른 게임을 하고 있는 요즘 사회는 이렇게 부모하고 자식 간의 릴레이 경주 게임을 <웃음> 다소 불공평하게 하는 것으로 묘사를 하기도 합니다 한때 우리 사회에서 이 사회의 분열과 단층이 세대 간에 일어나는 건지 아니면 소득 간에 일어나는 건지, 이제 이거 가지고 많은 이야기들이 있었습니다. 한국 사회의 분열 모습이 세대 격차 때문에 그런 거냐, 아니면 불평등의 위와 아래 때문에 그런 거냐, 이제 이런 격화, 논쟁들이 많았었는데 사실 실제로 놓고 보면 이둘 다가 작용합니다. 이 그림에 보시는 것처럼 어, 세로 축으로는 기성세대하고 어, 청년세대가 쪼개져 있고 가로 축으로는 그, 그 와중에도 소득이 높은 쪽과 아래쪽이 쪼개져 있어서 말하자면 사분면으로 분열되어 있는 거죠. 여러분들도 아마 느끼실 겁니다. 어떤 때는 이게 이제 소득 격차하고 무관하게 세대 간 갭이 있다는 걸 느끼실 때가 있고 어떤 때는 같은 청년들 사이에도 소득 간의 갭 때문에 서로 막혀 있는 대목들이 생기고 있는데 최근의 현상은 이제 이런 정도로 사회가 상당히 쪼개져 있는. 구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내 쪽으로 쪼개져 있는 사람들이 능력주의 문제나 공정의 문제나 불평등의 문제를 보는 것도 약간 다른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아 기성세대들의 주로 이제 상위층이나 이런 사람들은 요즘 이제 뭐 정치 쪽에서 얘기되는 뭐 민주주의 문제라든지 이런 거에 관심이 많죠. 그리고 내려가면 청년들 중에서 일부는 뭐 정치 이런 거보다는. 아, 이 시장의 게임에서 공정하냐 안 공정하냐 뭐 예를 들어서 아 대학에 진학했는데 아 뭔가 특혜가 있었니 없었니 또는 취직을 하거나 대학에 진학하는데 게임의 룰을 누구는 지키고 지키지 않는 거에 굉장히 민감하죠. 예, 근데 아또 어떤 청년들은 아예 그 게임의 공간에 참여하기 어려운 청년들도 있습니다. 사실은 굉장히 긴 시간을 들여서 공사나 이런데 시험, 시험을 준비할 수 있는 여력이 없고. 아, 어, 알바를 해야 되거나, 이제, 이런 친구들은 그게 남의 얘기가 될 수가 있잖아요. 이제, 그런 사람들한테는 불평등 문제가 이제 본격적으로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사회에서 어, 이 사회 문제를 인식하는 게 아까 내네 층위로 나는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은 정치적인 민주주의나 이런 쪽에 관심을 갖고, 누구는 시장에서 이 게임의 공정성에 관심을 갖고, 누구는 불평등에 관심을 갖고, 아, 어, 그기저에서 흐르는 불평등이 한 세대뿐만 아니라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세대를 이어서 부모하고 자식간의 불평등이 릴레이 게임처럼 이어져가는 구조에 대한 인식을 하고 있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러면 이 능력주의나 불평등을 어떻게 해결할 건데 전통적인 방식은 교육개혁을 통해서 공정하게 교육을 받을 기회를 주면 되는 거 아니냐 이제 이렇게 제이 생각해 왔죠 지금까지 근데 최근의 현상은 뭐냐면 교육이 불평등을 줄이는 게 아니라 불평등을 고착시키는, 이미 대학을 어떻게 가는가 자체가 사회의 어느 위치로 가는가도 자동적으로 결정되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교육이 해결해주기는 어렵다, 최근에는. 이렇게 옛날에는 교육이 해법이었는데 최근에는 교육이 문제를 더 고착시킨다. 이제 이렇게 얘기가 되면서 전통적인 해법이 사라져버렸습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할까요? 아, 어, 말씀드린 대로 교육이 해결이 안 되면 교육의 앞부분하고 뒷부분에서 해결해야 됩니다. 통상은 교육의 앞부분에서 해결하자고 하는 게 일종의 이제 사회적 상속 뭐 이런 걸로 해서 어, 부모가 해결을 해 주지 못하면 사회가 그 부모의가 해결해 줘야 될 것의 일부라도 어, 저소득 아 아이들에게 기회를 더 주는 뭔가 사회적 조치들을 취하자고 얘기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사회에 진출했을 때의 격차들이 너무 심하게 나지 않게 어, 만들어주는 조치들이 필요할 수 있다 여러분들 이 표가 뭐, 뭔 표냐면 아, <웃음> 경제성장과 불평등에 대한 건데요 저기 동그라미에 있는 게 경제성장도 높고 불평등도 낮은 쪽입니다 근데 여기 보, 보시면 다 아시아 국가들이잖아요 그런 생각 한번 해보신 적 있나요? 100년 전까지만 해도 아르헨티나, 남미 아르헨티나는 선진국이었습니다 그러니까 100년 전에 남미 아르헨티나가 선진국이 될때 한국은 일본의 식민지였죠 근데 지금 사정이 뒤바뀌었잖아요? 그왜 그럴까? 아시아 국가들이 한국, 일본, 대만 뭐 이런 국가들이 한 100년 동안의 역사를 보면 상당히 선방했습니다 많은 경제학자들은 그거를 문, 어, 탐구해서 들어갔는데 어, 공통적으로 얻은 결론은 뭐였냐면 어, 한국, 일본, 대만과 같은 아시아 국가들은 2차 세계대전이 끝난 다음에 어, 여러분들 들어보셨죠? 어, 굉장히 센 방식으로 토지개혁을 했습니다 토지개혁을 했다는 얘기는 자산불평등을 어, 국가가 일, 일시적으로 해소해 버렸다는 거죠 반면에 라틴아메리카에 있는 국가들은 그 불평등을 그대로 내버려둔 채 2차 세계 개전 이후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시아 국가들은 그 불평등 해소를 기반으로 해서 많은 부모들이 아이들에게 교육기회를 늘려줬고 더 공평한 교육기회를 밟아서 사회에서 기여를 하게 되고 그게 경제성장까지 이어졌다 이렇게 이제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 후에 한 70년까지 그래서 한국도 후진국에서 높은 수준의 경제성장을 이루었고 선진국이 됐는데 아그 어, 불평등은 어떻게 됐을까요? 그때 70년 전에 토지기억으로 이루었던 불평등 완화의 효과는 다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불평등 문제를 다시 고민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어, 21세기 자본이라는 그 유명한 책을 썼던 프랑스 경제학자 토마 피케티를 들어보셨나요? 그 토마 피케티가 최근에 어떤 질문을 했냐면 왜 토지 개혁 같은 게 그렇게 좋은 거라면 불평등을 줄여서 경제 성장까지 이루게 한 거라면 토지 개혁 같은 걸왜한 번만 할까? 아 그게 효과가 없어졌으면 또 하면 되는 거 아니야? 뭐 이제 이런 질문을 던지, 던졌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자산 불평등을 해소하는 획기적인 조치를 취하자. 뭐 이제 이런 질문을 어, 했는데 아직까지 음. 그럼 그걸 받아들인 사회는 없죠 근데 우리도 이런 질문들에 대해서 진지하게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지 않겠나 해서 여러분들께 소개를 시켜준 거고요 그 피켓티가 생각한 거는 이그림 같습니다 아까 이 그림은 제가 우리 사회가 내 쪽이 세대별로 소득별로 쪼개져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기성세대의 부유층, 저 왼쪽 위쪽이죠 위, 부유층에 있는 분들의 자산 소득에서 자산의 소득에 대한 세금을 일부 걷어서 청년들에게 사회적 상속 형태로 국가가 재분배를 해줄 수 있는 거 아니냐 뭐 이제 이런 취지입니다. 최근에 정부에서 여러분 뭐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뭐 내일가 체험 공제라든지 뭐 여러 가지 우리가 저축을 하면 지방 정부나 중앙 정부가 기 매칭을 해주는 정책들이 조그만 조그만한 게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그게 일종의 청년들에게 어, 국가가 자산 형성을 지원해 주는 겁니다 그 이제 사회적 상속의 아주 미니 버전 같은 거를 조금 조금씩 캐나가고 있는 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런 이야기들의 정신들을 받아들인 건데 워낙 어, 이 저소득층에게 워낙 이제 작은 규모로 하다 보니까 아마도 여러분들에게 큰 체감적인 효과가 그렇게 기대한 것만큼 있지는 않은 걸로 생각되고 있죠 최근에는 소득이나 자산 불평등을 넘어서 이제 기후 위기가 심해지다 보니까 자연 자원을 후세대들이 제대로 물려받고 있는 거냐 여기에 대한 문제 제기도 있습니다 이 그림 보시는 것처럼 이게 다음 세대들에게 인공자본 같은 거죠 뭐 인공자본은 뭐 여러 가지 우리가 만드는 건물, 빌딩, 사회 인프라 이런 거는 세대, 뒷세대로 갈수록 더 많이 남겨주겠죠 왜냐하면 뭐 경제가 성장하고 그러니까 그리고 인적자본은 이건 지식자본이라고도 하는데 지식이 굉장히 늘어나니까 갈수록 전세대보다 후세대는 대체로 지식을 많이 물려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하나의 예외가 있죠 자연자원은 지금 기후위기나 이런 것들 보시는 것처럼 기성세대가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자연자원을 계속 파괴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다음 세대는 자연자본은 기성세대보다 더 적게 누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심지어는 한 세대 동안 한 40% 정도가 자연자본이 더 적게 다음 세대로 갈수 있다는 연구도 있어서 이제는 소득자산 플러스 어, 이 자연자본에 대한 상속, 세대 간 상속을 어떻게 해줄 거냐 이것도 굉장히 큰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얘기해 볼수 있는 건이첫 번째 그림은 이렇습니다. 이제까지는 어, 청년이 사회에 진출한다는 거 이거는 이제 정해진 길이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대학에 가고, 대학에 가 졸업하고, 구직 준비를 잠깐 해가지고 취업하고, 결혼하고, 뭐 이렇게 직장 생활하고, 뭐 이제 이런 게 많은 사람들의 일반적인 코스였잖아요. 아, 그리고 뭐 일부는 아, 대학교 학교 학생에서 학교 졸업하고 취직하는 데좀 어려움이 있지만, 그거는 이제 통상적으로 겪는 거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청년들이 알아서 해결해라. 이제 이런 코스였잖아요. 그래서 최근에는 뭐였냐면. 옛날에 비해서 사회에 진출해서 안착하는데 뭔가 예전에 비해서 뭔가 어렵다. 이게 그냥 개, 개인들이 알아서 어, 구직활동 열심히 하고 취직, 취업준비 직취 열심히 해서 사회 나가면 되는 게 아니고 뭔가 그냥 내버려두면 잘안 된다. 그래서 이 사이 갭을 지원하는 정책들이 굉장히 많이 개발됐습니다. 뭐, 그래서 청년, 뭐, 수당도 주기도 하고, 뭐, 그 다음에, 아, 취업 성공 패키지 프로그램, 뭐, 이런 것들을 해가지고, 그걸 공공이 지원해주는 방식으로 굉장히 많은 청년 정책들이 제한이 됐었죠. 근데 이것도 제한이 있습니다. 뭐냐면, 아, 그래서 가고 싶은 데는 기성세대가 만, 아, 대충 생각해 놓은,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아, 정규직 취업해서, 어, 아 결혼하고, 아이 낳고, 뭐, 이런 코스. 우리가 알려진 코스로 가도록 기대되는 거죠. 근데 최근에는 제가 봐도 많은 청년들이 그런 기성세대가 기대한 어떤 코스대로 가지 않고 싶어 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지금은 청년들이 원하는 어떤 기대상, 스스로 원하는 기대상, 엄마 아빠나 기성세대가 원하는 기대상이 아니고, 본인이 원하는 기대상 그게 뭐 결혼이 아닐 수도 있고 아이를 갖지 않는 것일 수도 있고 일하는 방식이 다를 수도 있고 이런 기대상들을 스스로 정하고 그 길로 갈수 있도록 이제 사회가 유도하는 방식인데요 아직은 우리 사회가 청년들이 스스로 원하는 미래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는 일들을 잘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아직은 제가 그 앞에 표현한 두 번째 모습들이 우리 사회의 일반적인 게 아닐까라고 생각하고, 기성세대하고 청년세대가 서로 다시 사회적 대화를 해야 되는 부분이 이제는 미래의 기대치, 미래의 청년들이 만들어갈 사회도 청년들에 의해서 결정되는. 사회를 만들어야 그게 조금 더 불평등을 줄일 수 있는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 싶고요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한 말씀 드리면 나 혼자 어떤 어려운 문제를 겪고 있어요 다른 사람은 그런 문제가 없는데 저만 그렇단 말이죠 그러면 대충 그거는 제가 해결해야 됩니다 그거는 제 문제이고 제가 해결해야 되는 문제이죠 근데 이런 것도 있습니다 내가 어떤 문제를 안고 있는데 주변 사람들을 보니까 나만 그런 게 아니고 어, 내 친구들, 내 동료들, 어, 내 지인들이 대부분 비슷한 문제를 안고 있는 경우를 보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그런 케이스에는 그 문제는 내 문제가 아닌 거죠 어, 그거는 우리 문제가 되는 거고 다르게 표현하면 사회의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그거는 나 혼자 풀면 되지 않고 어, 우리가 같이 풀어야 되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최근에 어, 청년들이 사회에 진출하면서 겪는 상당히 많은 이슈들은 개인의 문제라기보다 사회의 문제, 우리의 문제이고 사회 문제이기 때문에 같이 풀어야 되는 일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함께 머리를 맞대고 동료들과 그리고 기성세대들과도 대화를 시도해야 문제가 풀리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요 네, 지금까지 여러분들과 짧은 시간 동안 아, 불평등 사회에서 우리가 어떻게 아, 살아남을 수 있는지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개인이 아니고 우리 친구들과 동료들과 함께 해결해야 하는 사안이라는 거에 대해서 간단히 의견을 나눠 봤습니다. 예, 제 얘기는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